나랑 치케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맨투맨만 입어도 될 정도에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크랑크랑 크랑. 약간 좌파? 음. 저 여기다 저기 줄이 너무 많은데 딴거 먹을까? 무서운데? 아까 간 곳이 사람이 많아서 다른 곳에 치케맨 먹으러 왔습니다 치킨 건잘 맞지? 알카리아 버나 또 맛없다. 진짜네. 더맛이 어. 아까는 근데 산타 부지 초콜릿. 아, 붙는랑내 메시아리 ですか? はいでは円でござ 뭐야 다보야 이 안에 뭘 안나오거든? 아 몰라 <웃음> 크게 봐봐 비슷하지 않나? 다르지 봐봐 음. 음. 음. 삼각대가 필요한데 뭘 사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뭐? 3만 0천 원. 진짜 2인치네, 이거. 엄청 크네.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. 호피? 이, 얘는 있잖아. 러시가 원래 작았는데 큰대로 바뀌었나 보다 나어 뭔가 떡처럼 생겼다 또 어. 뭐 맛있게 생겼네 귀여 이것도 괜찮은 거 오늘의 저녁입니다 마차 미로크들한 개에 5 5 0엔입니다 지금은 집 앞에 도착을 했고 멋있어 러시 쇼핑을 마치고 뭐래 다시 이제 엄마 선물이랑 러시 쇼핑을 마치고 밥도 먹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빠이빠이빠이